여선생님이에요. 아, 여자 선생님? 네. 아주 곱상은 예쁘게, 얌전하게 음. 생긴 분이에요. 변때 녹음을 해갖고 오걸 들었는데, 보니까 음. 맞으세요? <웃음> 그래서 되게 창피해가지고, 이쁜 얼굴 치고 얼굴 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다 좋... 뭐, 좁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뭐, 일반적인 건데, 음. 이분은 메탈 알러지. 그래서 특수 제작을 해요. 이분은 4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선생님이에요. 아, 여자선생님? 네. 국어를 가르치시는 어. 선생님인데 아주 곱상은 예쁘게, 얌전하게 음. 생긴 분이에요. 별때 녹음을 해갖고 음을 들었는데 보니거 음. 맞으세요? <웃음> <웃음> 저기 혹시 옆에 남편이랑 같이 주무셨나요? 할 정도로 우렁찬 아. 어,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어. 정말 얼굴과 이 소리가 너무 매칭이 안 돼. 어... 근데 의외로 그런 분 많아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되게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저 <웃음> <줄> 건데요. <웃음> 이 네, 창피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근데 모르니까. 그리고 어... 이제 옆에서 또막 놀리잖아요. 그렇죠. 너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어... 무슨 코구리 소리 기차와 통살만 먹은 소리냐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놀리니까 음, 우리가... 사람이 주는 걸 들려서. 절대 코구리 소리 갖고 놀리면 안 돼요. 네. 음,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례를 왜 갖고 나오냐면 이쁜 음. 얼굴 치고 얼굴 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다 좁다 보니까 여기가 또 이렇게 좁아요. 음. 손가락 두 개가 채안 들어가죠. 음. 겨우 엄지손가락 하나 하고 음. 새끼손가락 하나 들어가죠. <웃음> 진짜. 되게, 되게 좁아요. 네. 어. 뭐 좁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뭐 일반적인 건데 음. 이분은 그게 아니고 메탈 알러지. 아, 금속이 금속. 나오면 음. 알러지가 생기는 분이에요. 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야, 이게 바이오 가드 보면 알겠지만. 예, 조절기. 뭐 조절기에 막그 스탠레스. 예. 사실 그 스탠레스가 예. 굉장히 고순도 스탠레스라서 임플란트 그러니까 인공관절 을 만들고 그런 스탠레스 재질이거든요. 음. 하지만 거기에 이제 니켈 성분이랑 이런 금속 성분들이 음. 알러지를 내는 사람들은 음. 실제 그런 사람들은 임플란트를 했다가 뼈가 다 녹아가지고 빼야될 정도로.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 있단 말이죠.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미테이션 이런 장신구를 절대못 해. 했다 죠니까다 붓고, 그러니까. 붓고 난리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걸안 하는데 아니 입 안에다가 음. 그런 금속 성분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까 걱정이 음. 많았어요. 그래서 특수 제작을 했죠. 아 이런 금속이 절대 접촉이 되지 않도록 음. 특수 성분과 흑수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음. 디자인도 특별하게 해서 했죠. 아, 어. 그랬어요? 네. 네, 그분은 이제 아직 쪽 이제 이물감 때문에 약간 불편하긴 한데 포고리 소리가 많이 줄었다고 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우리 허 실장님은 기자 출신인지 팩트만 전달해 주세요. <웃음> 팩트 아닌 그 안에 상담할 때 있었던 어, 얘기들좀 전달하라고 오라고 했더니 그게 왜냐면 이분이 선생님이라 통화가 잘안 되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만 제가 뭐 상황이 어떠신가요? 다른 분들은 전화해서 음. 뭐 이가 어떠신가요? 턱이 어떠신가요? 이런 거를 다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이분은 선생님이랑 음. 통화가 잘안 돼요. 어. 6시 정도는 되셔야 된대요. 맞아요. 그게 통화가 잘안 돼서 음. 카톡으로만 이렇게 주고받은 음. 사례라서. 음. 어쨌든 뭐 이번엔 양압기를 쓰겠어요, 수술하겠어요. 방법이 없고 더구나 이제 메탈 알러지, 알러지 때문에, 때문에 떨까 걱정했는데. 아 우리가 또 그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소장님이 아니, 그걸 디인 맞춤형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 아니 다른 곳에서는 그 생각을 음. 못할 텐데도 네. 그걸 또 맞춰서 그 사람한테 최대한 네. 음,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네요. 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디자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그게, 그게 굉장히 음. 큰 차이예요. 음. 매뉴얼화가 되어있으면 그런 응용이 안되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가능하죠. 음. 그러니까 오리지날리티와 짝퉁의 차이지 않을까. 아, 네. 아, 네. 또 아, 자랑, 네. 아, 자랑 한번 나오시나. 참, 아, 자랑. 아 이거 참. <웃음> 그런걸 내 입으로 하면 안되고 옆에서 <웃음> 그런거 하라고. 웃셔 왔더니 뭐하고 지금. 음. 아 이거 어떻게 해될지 모르겠어. 요 <웃음> 여기 나가고 싶...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